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사연의 제목 그대로 한달 만에 6천만원이라는 큰 빚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죽고 싶은 심정에 관련 없지만 그래도 돈을 굴리고 계시는 분들께 직접 조언을 듣고 싶어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직장인 3년차이고요.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한, 중, 하로 굳이 나누자면 하에 가깝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SNS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불법 토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개인 빚이 있었고 그걸 갚을 방법을 알아보다가 토토의 해커를 알게 되었으며 그 사람이 게임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전금만 입금하면 몇배로 불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입금받은 계좌도 캡처해서 보여주고 계속 너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도박이나 주식 이런 거에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저희 심장이 SNS 친구가 몇 폭을 순식간에 벌었다는 말의 순간 혹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100만원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게임을 한 것은 아니고 그 해커라는 사람과 카톡을 하면서 제 정보를 주고 대신 가입을 해준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 아니었고 어디에 홀려서 그런 미친 짓을 한것 같습니다. 해커는 제 충전금으로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불렸다고 했고 이제 환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토토 이력이 없는 신규 회원이라 업체 측에서는 추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데 저는 그 친구의 말만 믿고 제 원금이 아까워서라도 대출까지 해가며 요구하는 충전금을 계속 입금을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안오고 그랬지만 곧 돈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지인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몇턱을 넘게 환전 받았는데 안되겠냐며 자기 계좌도 보여주고 만약에 돈못 받으면 본인이 원금만 저한테 주겠다며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만 멈췄어야 했지만 sns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은 현재 계좌가 막혔다면서 가족 계좌를 빌려서 천만원씩 충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이면 1억가량이 또 들어온다며 저한테 진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보여주는데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빨리 천만원만 구해보라고 답달하는 바람에 원금이 계속 생각나고 아까워 계속 대출되는 곳을 찾아 밀어넣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이트가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총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친구만 믿어 거기에 손을 대고 대출까지 했으며 이 과정은 불과 15일밖에 안 됩니다 단 15일 만에 내돈 6천만 원아니 빚이 6천만 원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물론 불법 토토라는 것을 알면서 욕심에 시작한 제가 정말 한심한 면이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자니 남겨질 가족한테 미안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검색에 토토 사기, 빚, 대출 등 이런 거만 검색해보다가 개인 회생을 알게 됐는데 이것도 승인이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빚, 이자 갚고 생활비 하려면 택도 없는데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조언을 들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주변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어떠한 말과 조언이라도 들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쓴 소리라도 달게 듣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음...